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하관 받침을 만들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코옆 거짐을 윤기시키게 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저절로 닿게 되면서 입둘레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어 드디어 입술 가로 길이가 늘어날 조건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얼굴의 그 수직 길이가 긴 편이므로 입꼬리가 하늘색 방향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이 덜 길어져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